우리나라 외식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앞쪽에 우리가 표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설명을 곁들였다면 그 내용이 이겁니다. 제일 처음 음식업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게 음식업이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외식산업이라는 규모 정도로 커져 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이 커져나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한계에 도달할지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 자 1977년에 우리나라의 제일 처음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도입된 에, 림스 치킨이라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도입된 첫 최초 어떤 업체가 뭐냐? 이게 1977년에 뭐 림스 치킨이다 이렇게 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아니다. 79년, 일본 롯데리아, 일본 롯데리아와 합작으로 국내 롯데리아가 제일 처음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기록에는 롯데리아는 79년이고, 림스키는 1977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85년에 베스킨 라빈스에 이르 아이스크림 전문점도 등장합니다. 그다음 88년에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려졌잖아요. 올림픽이 열려졌을 때 이때 이제 외식 뭐 어떤 해외 외식 브랜드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옵니다. 이름은 아마 코코스 레스토랑 코코스인데. 뭐 이런 보담은 자 이렇게 86년의 아시안 게임, 88년의 올림픽 자 이쪽을 계기로 해가지고 외식 산업이 굉장히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국내 업체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990년대에 들어가서 우리 국민 소득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자유와 함께 이때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이렇게 되니까 가족 단위 외식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0년대 말에 IMF가 이제 IMF 경제 위기 상황을 막고 나니까 한번푹 이제 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광우병, 뭐 조류독감, 구제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외식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보면 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정말로 굉장히 빨리 잊어버린다 나쁜 거 빨리 잊어버리는 건 좋은 얘기가 될수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걸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이런 경우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외식이, 외식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해결할 것이냐?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Q&D로 넘어갔어요 GDP가 뭐냐 GDP가 약자가 Gross Domestic Product입니다 국내 총생산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아웃풋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경제활동에서 아웃풋으로 나온 그 국내에서, 국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1년 동안 전체 총 생산액이 얼마냐? 이걸 화폐 가치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 화폐 가치로 환산하고 나누기 국민 인원수를 나눠보면, 1인당 GDP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이 GDP를, 값을 보시면은, 대개 국가별로, 이렇게, 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 GDP, 여러분, 선진국, 뭐, 중진국, 뭐, 개발도상국, 이걸 그룹을 나누잖아. 그 그룹을 우리가 대충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 또이 외식산업의 발전과 GDP 그 어떤 관계를 앞쪽에서 봤어요.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국내 총생산 GDP 1인당 1인당 GDP 이거 현재 우리나라 얼마일까? GDP 2 0 0 0 22년 22, 자료는 아직 아직 나오질 않고 2021년 GDP는 얼마였느냐 이건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얼마입니까? 자그 다음 GDP는 뭐고 GDP 아니고 GNP 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죠 GNP 그 d p GDP와 GNP 어떤 차이가 있느냐? GNP는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입니다. 이거는 국내 총생산이고 GDP는 그러니까 국내라는 얘기야. 우리 국내에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외국인도 들어 있잖아. 그러니까 외국인 다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생산해 놓은 전체를 GDP로 환산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해 놓은 그 프로덕트 아웃풋은 얼마이냐 이거 계산을 할수 있으면 좋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 외국에 나가 있잖아 거기에서 벌어들었는 거다 이렇게 합산을 해야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국내에서 생산해 있는 이 지표를 이용하기가 많이 이용하고 또 통계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GDP라는 이 값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국가별 자 GDP만 사실 비교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느 나라는 물가가 비싸고 어느 나라는 GDP는 작지만은 물가가 사다 이러면 은돈 값어치가 다르잖아 그렇죠 그걸 이제 자,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라는 자, 용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가 수준 감안하면은 이게 가장 좀 실, 실감이 나는 값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이걸 PPP라는 용어를 씁니다. 혹시 PPP라는 용어가 나온다면은 자, 아, 그것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다음 하나 물어보자 GDP를 구하려 그러면은 부가가치가 뭐냐 이렇게 부가가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는 added value입니다. 그러니까 자 부가가치를 전부 다 합하면은 이 GDP 값이 나옵니다. GDP 값이 나와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무엇이냐를 좀 이해를 하면은 좋겠다 자, 이게 Q&D 문제고요 그 다음 외식산업 트렌드는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느냐 자, 아마 여러분들 외식산업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 트렌드를 현재 어떤 트렌드가 있고 앞으로 어떤 트렌드로 변화가 올 것이냐 이걸 좀 미리 알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좋은데 문제는 자 첫째 여성의 사회 참여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소비 주체가 여성 주도다 이거는 아마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편의식입니다. 편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음식 자꾸 늘어날 수밖에 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건강지향적입니다. 건강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잖아, 그죠? 백신으로서 다 해결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유지할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저항력, 면역,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문제. 건강 지향적인거 이거는 뭐 아마 에 잠시 있다가 이런 트렌드는 사라질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자, 건강을 찾는다. 그러면 기능성 어떠 식품 이용 증가가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 그다음 비만 등에 따라서 저 칼로리, 저 지방 뭐, 슬로푸도 인공적이 아닌 자연식품, 그 다음 신선한 식품,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민족 고유 음식을 접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즐거움, 지향, 합리적인 소비, 고급화,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 뭐, 이외에도 우리가 뭐, 스마트폰, 뭐, 모바일 기술, 이런 거는 그야말로 거의 보편화가 되어 있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변화를 맞이해야 될까?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사실은 고령, 고령자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도시락 배달 사업. 뭐 실버 세대 인구 증가 자, 이런 것들이 이 시장을 잘 이용을 할수있다면자 저기에 맞는 실버 세대 노령 인구 인구 증가 자, 이게 새로운 어떤 사업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자,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식 산업, 먹고 마시는 음식 쪽에서 어떠한 시장의 변화가 있을까? 산업의 변화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